고맙습니다. 일단 바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먹고 하자. 어, 이거 어떻게 먹어보 뭐 약간 함박 스테이크 느낌인데 안 살리네요. <웃음> 야, 아까 집에서 누워있으면서 누워 어. 벤츠 아세요? 벤츠? 벤츠? 먹방? 예. 예. 제가 소고기 먹방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갑자기 아 갑자기 오늘 스테이크 하는 날인 거예요. 아 너무 먹고 싶다. 이래가지고. 뭐, 이거 이거 형 이거 사, 살이에요? 설아 이거 은근 어, 스테이크에 스티, 대박인게 뭔지 아세요? 조금매보이는데 뭔가 그래서 아 이거 별로 배 안차겠는데 이랬는데 은근하지 은근 든든하고 막 은근 배부르고 이게 제가 원했던 호주 라이프거든요 솔직히 한국보다 이런 거래서 편한데 먹으면 할까? 네. 좋아요. 저도 아, 보면 편집해주세요. 나도 막 엄청 더듬거든. 더듬고 막 어... 그게... 이런거 다 편집해요. <웃음> 네. 네. 저는 35살 장원호이고 어, 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고 왔습니다. 뭐지? <웃음> 저는 한국에서 꿈이 뭐였거든요 그러니까 장사. 장사? 네. 무슨 장사? 확실한 그뭐 어떤 종류를 정하지 않았는데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 그 술집, 제가 이 뭐라고 해야 되지? 먹자골목 같 먹자골목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탑3 안에 드는 가게에서 어 일단 일을 하다가 그 회장님과 이제 연을 맺어가지고 살짝 조금 빠져서 네 거기서 이제 거기서 가게 하나를 제가 맡아가지고 제가 관리하고 아, 했었어? 제가 다 했어. 오. 대단한데? 네. 제가 그런 거 하다가, 저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12시간씩 일라거든요 12시간씩. 그래가지고. 어, 오래 일한다. 네. 제가, 제가 이제 관리자니까. 이제 알바 면접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주, 가게 매출, 이런 것까지 다 제가 신경 써야 되니까. 되게 좀 머리가 붙잡혔죠? 처음에는 되게 획기적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무한 리필 집이라는 게 없었는데, 제가 무한 리필 삼겹살이라그 국내에서 먼저 해서 한세달 반짝 잘 되다가 이제 메인 광장에서 두개 이렇게 막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이제 순토막, 가토막, 오토막이라는 거죠 계속 똑같은 게 생기니까 그래서. 장사도 잘안 되고 해가지고 아도약까 이제, 어, 힐링도 할 겸? 이렇게 할 겸? 네, 호주에 오겠어. 어, 제가 호주에 오게 된 이유가, 그, 제랑 저랑 대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1년 전보다 호주를 먼저 왔어요. 근데, 걔가, 저랑 똑같은 애였는데, 호주로 갔다 왔는데, 애가 바뀌어서 온거요 아, 자기 언어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 자기가 언어를 좀더 공부하고 싶다. 바뀌어서 보고, 왔다는 게, 영어가 많이 늘어서 왔다는 거죠 아, 늘어서 는 모르겠, 영어를 잘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 그 분위기, 사람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 아니, 애가 그냥 같이 놀 줄만 알던 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애가 다시 만나 보니까, 애가 좀, 그 세계관이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 목표가 확실하고 뚜렷해지고, 그런 느낌? 네, 맞아요. 그런 느낌. 뭔가 되게, 그 여유가 넘치는데, 못, 그렇게 돈도 없고, 진짜 뭐, 뭐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뭔가 분위기가, 와, 좀 사람이 달라졌다, 약간 이런. 그래서, 아, 나도 한번 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계속 추천도 해줬어. 그거 그냥 일하는 거다 때려치고, 바로 왔죠. 다 때려치고. 아, 제가 이제 호주 온지 아직 2주, 이제 3주 차, 내일이면 3주 차인 것 같아요. 1주는. 진짜 호주 그냥 브리즈번 시티에서 할수 있는 거다 해봤던 것 같아요 차 타고 갈수 있는데 골드코스트가서 서핑도 해보고 레드클리프 가서 그냥 바다도 보고 딸기 농장은 못 봤는데 사람들이 머무는 숙소 그런 것도 보고 오고 어, 이러면서 일주일에 살다가 얼마 전에 한인 잡을 구하게 됐죠 키친핸드로 설거지절 이며 솔직히 한국에서 한 일보다는 안 힘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고개 썰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칼 쓰는 거그게좀 힘들었는데 여기는 여기서는 설거지 단순 노동이잖아요 시간 진짜 빨리 가요 별로 힘든 거 없어요 그냥 생각 없이 딱딱기만 하면 되니까 노래 들으면서 일할 수 있어? 노래는 틀어줘요 제가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은 게 어, 한인자 홀 이런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외국인들이 안 오는 건 아니니까 여긴 외국이니까 인 걔네들 영어를 쓸 일이 많거든요 근데 주방에서 요리하는 애들도 뭐 메뉴 이렇게 레시피 올라오잖아요 영수증 영어로 써있으니까 영어 하나라도 더 보니까 걔네들은 그래도 눈에 익으니까 그래도 한 단어라도 알수 있잖아요 키치는 대로 하면 단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설거지랑만 이렇게 하는거예요 설거지랑 대화하고 혼자 노래 부르고 영어를 들을 기회가 없는거예요 같이 일하는 코어커가 외국인이면은 할 기회가 좀 있잖아, 아니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같이 저는 한인 잡이니까 만약에 원어 뭐 이거 필요해, 예를 면 만약에 오지 잡이면 키치는 대를 하더라도 만약에 어, 세제가 필요하면 세제 필요해도 영어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만약에 그릇을 닦아줘 이러는데. 여기는 뭐 한국은 그냥 그릇 닦아줘잖아요 근데 오지잡은 영어로 하겠죠 그러니까 오지잡에서 키친핸드 하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영어를 들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는 영어를 그냥 알라 좀더 경험하려고 왔고 영어를 배우러 왔으니까 영어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한인 키친핸드는 영어를 들을 기회가 전혀 없어요 거기서 일단 실망을 했고 일단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냥 너무 놀 수만 없으니까 돈도 좀 부족하고 내 선택을 잘못했다는거지? 너무 성급하게.. 네.. 예, 아무리 성급하더라도 한인, 한인 키친핸드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음... 아무리 성급해도 아무리 급해도 <웃음> 왜 하지 말라냐면 솔직히 돈만 벌라면 해도, 해도 상관없어요 돈만 벌고 싶으면 시프트 많이 주니까 목표가 돈이라면 근데 목표가 돈이 아니라 진짜 경험, 영어면 키친핸드 하는거는 반대고 가장 놀랬던게 아무리 한국이 박하다고 해도 설거지 하시는 분한테 설거지를 다 하면 뭘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당형이 있는데 그를다 했으면 안 시켜요 근데 여기는 설거지만 하는게 아니. 저는 설거지만 하는 줄 알고 왔어요 좀더 뭐 간단하잖아요 설거지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계단 청소도 해야 되지 그냥 웬만한 잡일은다 시킨다고 하면 생각하면 돼요 내 친구 말로는 호주 오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근데 한인 잡 키친 핸드에 들어가면 직업의 귀천을 느끼실 거예요. 피라미드. 그 키친 핸드면 아래에 있고 한인 키친 핸드는. 그래서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해야 되고 내가 할게 있는데도 이거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밥도 제가 해야 돼. 그 이제 손님들 봤죠 손님들 봐. 그 밥도 제가 해줘야 돼. 저 설거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야 지금 그만뒀지? 지금은 그래서 어제 그만둔, 오늘 그만둔다 하고. 시급이 얼마 정도였지? 시급은 막 최저시급만 주는데, 또 한인잡이 문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급이 지금 18.29로 알고 있어요. 최저시급이. 어, 18, 18불 넘어. 근데 택스로 그러니까 18.3을 준다고 했는데, 뭐 일을 잘하면 14불을 준다, 캐시로 14불을 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갔는데? 아무리 18.3에서 택스를 떼도 1 4분보다 많이 받는 걸로 아는데 그치 그캐시잡은 하면 안돼그뭔 논리지 약간 논리도 약간 이상하고 하진답은비추합니다 하닌답은 홀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홀은 보통 여자들 많이 쉽지 남자들도 하긴 하는데 그래? 여자들도 많이..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거같그요그 새로 그한청소잡은 내일부터 한다고? 내일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락이 안해요 연락처를 줬거든요 마스터가 마스터가 그분한테 줬는데 연락이 안해요 뭐 어디로 가야되는건는 알아? 직업해준다는걸로 아세요 진짜 돈만 벌거면 아침에 청소하고 밤에 오지 하나 뛰고 하면 좀 많이 벌수있을것 같아요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일하는 경험이랑 영업 뭐 많은 못해도 굽는거 그 다음에 세컨 따고 1년은 진짜 돈만 벌 생각이에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해봤자 200 플러스 알파거든요. 200 플러스 수입의 알파. 근데 그래서 많이 벌어봤자 250, 230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00씩 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일만 하면 일주일에 100도 가능하니까 100 이상도 가능하고 진짜 일만 하면. 그래서 그렇지. 이제 여기서 1년 논다고 해도 한국에서 2년 벌 거를 여기서 1년이면 벌수 있거든요. 저도 1년은 놀고 1년은 일만 할 생각이에요 음. 현재까지 제 계획이에요 우주가 더 마음에 들면 학생비로 돌려가지고 1년 더 했었는데 진짜 아직까지 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1, 2년 돈 늦게 번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고 이 나이 아니면 언제 돈 써보겠어요 그 천만 원 언제 써보겠어요 자, <웃음> 치좀 주세요 나사줘요나한줘 먹어 나 많이 먹었어 너 계속 말하고 나는 계속 먹기만 했어 하는 잡은 주말에 수당 안 쳐주잖아요. 그런데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한국보다 적게 일해가지고 일은 할만한데 안 하던 거 하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픈요 팔에 두드러기 났다며. 제가 일한데는 뜨거운 물이안 나오니까 세제를 겁나 푸니까 이게 안 세제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아 그래요. 뺌날 이게 또공무장갑오이 그냥 면서 공무장과 공무장갑 끼고 하서다들어가네 부드러기도 나고 제몸 상하면서까지 그러고 하고 싶지 않거든요 주문을 많이 주면 몰라 사람이 좋으면 의라할수 있어요 사람들이 좋네요 원래 일은 힘든 거보다 사람보고 하는 거거든요 제일 서러웠던 게 언제인 줄 알아요? 저는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주방에할게 없나봐요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지네들끼리 뭐 먹어요 과일 깎아먹고 가자 탑세가 좀 있다는 거지? 석사라기보다 뭐, 모르겠어 그냥. 안 친해서 그런 것 수도 있긴 한데. 사람들 다, 외든 사람들이 다, 다 외향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 뭐, 먹을래요라고. 보통, 보통은 하지 않나? <웃음> 보통은 하죠. 뭐, 솔직 이는 진짜 그냥 안 된다. 그냥. 아침자고나 하나 팔만 좀알을 뿐이지. 아구가좀힘안 들어가고. 그호호 시간이 해결해질 문제고. 제가, 아, 호재 온이중 하나가. 믿었던 사람한테 약간 사기를 당할 뻔? 했어 그래서 진짜 부질없다 약간 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기 온 것도 있어 너무 실망했거든요 내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람을 잘 믿는 경향도 있긴 한데 저는 모든 사람들 다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친해지면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는 성선설 이주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람 착하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 거다 사람은 착하니까 근데 모르겠다 그래서 사기를 하면 당할 뻔하고아 제가 정말 부드럽다 이래가지고 한국 가야지 하면서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근 지금 프리즈원 생활은 이제 어, 어때? 나쁘지 않아? 나빠? 너무 좋아요 좋아? 왜냐면 진짜 한국, 한국보다 너무 친절하잖아요 얘네들이 만약에 가게를 가도 한국에서는 어서오세요 그냥 되게 상투적이잖아요 그건 익숙함의 차이 아닐까? 아닌가? 아니아니 아니, 뭔가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언제와도 항상 친절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걔네들도 아니 돈 벌어야 되긴 해도 한국도 돈벌려고 돈 그러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얼굴에서부터 아나 힘들다 라고 나와있어요 제들좀 힘들어도 근데 내가 이거 발로라는 이유가 내가 유니클로 어제 옷 사러 갔는데 처음에 애가 밝게 웃으면서 해줬어. 그 옷을 입어보는 거 있잖아. 세벌 가져갔거든. 한국 유니클로에서는 세 벌씩만, 한 번에 세 벌씩만 할수 있어서 나는 세 벌만 가져갔는데 아니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 친절하게 하다가 내가 근데 꼼꼼하게 입어보고 사는 스타일이어서 한세번 갔나? 옷 서너 개씩 들고? 한숨 쉬더라고 이건 아, 문화일수도 있으니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옷 입어본 옷을 걔는 다시 접어야 되잖아 아, 네. 자기는 괜찮다고 처음에 그러더니 만어 괜찮아? 그러면 아싸 하고 그냥 막 갔다 입고 벗고 했거든 그때 한숨 쉬더라고 어글리콜리 할수도 있어요 <웃음> 아 그런가? <웃음> 여기서는안 그러는데 막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문화가 있으니까 문화 차이는 뭐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애들 친절하잖아요 막 우리가 막 영어를 못해도 지네는 팔라고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아까 저기 아저씨도 괜찮게 너분도 그렇고 저기 아까 맥주 어. 팔던 애도 아 그래? 근데 또 사람들이 일단 더 착해요 그치 이제 일단 동양인이니까 아 영어 못하겠다 이런 편견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친절하고? 그치. 또 빨리. 애들이 또 나이스해요 네. 말도 좀 천천히 해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박또박 발음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이고 근데 술 먹기 스타벅스 왔는데 진짜 나이스했어요 아직 기억나는 게막 한국은 내내내 네, 네, 네 이거잖아요 근데 네, 얘네들은 에 네, 나이스 프로 막 이러면서 막 동전 있잖아요 거슬러 인인데 이야+ 야 챙인지 막 이러면서 사쳐요 그러면 에 진짜 나이스했어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 같아. 한국에서는 볼수 없었던. 그치, 다른 나라니까. 돈만 많으면 호텔을사 살고 싶어 한국보다. 돈만 많으면. 여차하면 이민할 생각도 들수 있다는 거네? 돈만 있으면. 호텔은 살기 좋잖아 살기 나쁘지 않지.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한국에서 만약에 1시에 한글 끼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는 날 한시든 몇 시든 다 어른들이든 젊은 사람이 다 끼면서. 자기 라이프 를이기면서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 여기 운동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 새벽에 딱 나오면 은다 다 뛰어댕기던데. 한국에서도 이, 있긴 하지만 어, 그일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뛰고 싶어도 야근하고 뭐 일에 치여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는 음, 그런 게 없나요? 그치. 그래서 주말에 잠깐 나오면 진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같아 한국은 주말에 나와도 사람들이 이제 바, 뭔가 계속 바빠 바쁘게 움직여 주말은 짧으니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여기서 한 그냥 누워, 누워서 그냥 책이나 읽고 잠들고 햇살 어, 좋은면 그냥 누워 있고 그 햇살 받는 그 좋은 느낌만 딱 여기 그런 여유가 느껴지니까 좀 한국이랑 많이 다르게 느껴지 너무 나이스한 것 같아요. 이랬던 사장님이 자리 생기면 자기가 더 확장해가지고 자리 나면 그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태원 이런 데서 공사하고 싶어 자유롭게 진짜 뭔가 틀에 박힌 그런 거 말고 진짜 막 손님이랑 막 대화하면서 바빠서 대화하면서 그런 느낌의 삶을 하고 싶었어 근데 왜 아무리 줄딱 세워놓고도 주문 받을 때 에이! 뭐라야 돼! 얘기하면서 주문 받을 때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